Double kill, m u l 아나확못 따라갔어. 스멈피점개피인데 아무도 안 먹었나요? 컴보컴보컴보컴보컴 컴보 나이스 어, 와용 비용, 용도 중 양인데 그래요? 아, 어차피 적의 침투가 감지되었습니다. 아 악의 목표물을 300,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좀 완전하게 해야할게 어? 누가한테시죠 검증경? 또는 저? 하핰핰 잘 반이져도 되는데 나는 괜찮네 오케이 이번판 L85 자 미션 도전 아 그게 뭐야 피포고 뭐야? 와야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c o 나 e o 나 come on. c 요 m e on. Come here. Come here. Come h 저녁으로 배가 아뭐 그만 먹어 되나 밥을 먹어야 안 되나? 나도 그런 소리 안.. 그러니까 <웃음> 그도 <웃음> 그래 탄단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골고루 집에 가서 양푼이 밥비 먹겠지. 어허 어허 그게 제일 꿀맛인데. 맛 양푼이 안 먹어지 오래됐어요. 꿀에 어... 카비 템다 들고 계시. 오. 어. 맞다오또한대 음. 더. 사 P 1일피 따랐고. 저 정도 아이템이 있셨는데 빈이네. 아까 그. 아니 패배하였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히려 좋아. 나이스. 솔직히 30킬은 좀맞아 지금 미션하고 있는거지? 지금 이제, 이제 검증형이랑 나랑 듀오 미션 아... 그리고 콩이 10킬 하면은 화이팅 <웃음> 아아 아, 아, 아,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저, 절 절대로 부담 넣 콩이한테 지원을 가게 했는데 노노 다이제짱구님 안녕하세요. 거리니다라 <목소리> 아, 이 아, 없어. 아. 나쁘 중에 수나나 리불 x m a 코리아 스페셜보스벤 웨폰. 다다 어, 어, 우리 다시 보신다고 이걸? 아니네. 네. 아, 하... 하... 바로 복수간다자 응. 눈송이 노리핑 어, 어. 하나 끌려주면서 다시 도전. 성공! 도전. 돼? 지금 이라야 돼.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이아이이이이 오 고다상 하요. 이블아 오케이. 미어까 네. 어 부담 갖지 마 어, 천천히, 해, 천천히. 오케이. 아, 먹었다. 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안아이 뭐야? 오 눈이 많네. 눈 많아. 저거 저거 클났다 이거. 클 이걸 원했다고 전파네 인특? 자, 두세마나세마나 리아이 일단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하나 둘 나이스. 아군이승리이였습니다 나이스. 이이드나이아나이이종이내 나이스. 나이스. 이안 되네? 나이스. 나이, in bro? Oh, no, no.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스나 나이스. 나이스나나 뭐니, 뭐니. 원래 영어는 자신감이랬거든요 문맥상 틀릴지라도 음, 대충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음. 그렇게 하는겁니다 채팅어 음. 건적 조금 닦감 저형은 아닌가? 아니... 1들어갔다아 놀래갔다 뭐야 아 이거 개피인데 아, 군이패배해어 오케이, 화이팅. 오케 화이팅. 이 화이팅. 오케이, 이이화이이 화이팅. 오케이, 화 가서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화이 우리 준비고 있는 <웃음> 고 있는 거야. 자준비어 줄게. 아, 제못 하나. 자눈 밀어 줄게. 오케이. 자 다시 중 밀어 줄게. 아, 중 밀고 먹었네. 자 이제 건 밀어 줄게. 아, 아하 오마이갓 파이팅 브로 저만 채팅 읽어준다네요 아아 I take it too, bro. 아 근데 왜왜 어쩔 수 없어 이게 외공이 채팅에 신경 쓰다 보면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요. 뭐야? 나비상 어서요. 중중. 들다다요 와, 여기 많이 열받으셨네. 아, 자동 가자. 눈 아군이 아, 승리하였습니다 바로가자 으로갈수 있겠는데? 나이트 <웃음> 소스요? 아, 늘 아, 소스. 소스? 오케이 아콩 화이팅! 이거 잘못하면 유튜브 올라간다 오케이 어, <웃음> 어, <웃음> <나, 웃음> 아 눈빡, 눈빡? 어, 아, 이 포합니다. 검돌 오, 검돌 안 검돌 빼옵니다. 네, 포 그러니까. 네. 맞고요. 검세명. 뭐 있다. <목소리> 저빙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빼옵 좋고요. 어디 좋습니다. 자 남은 싹쓸이 하시죠.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나이스 날이고한번더한번더어 울배 울배 울배 언제 왔네 건물 건물 건물 나 홀로 가나요 둘둘형 빠야 돼와 개피 앞에 있고 이거 긴장된 순간 과 돌격은 개피야대대하습니다 아까운 개피 킬만 하면 되는 건가? 그렇지 그렇지. 아, 네한 번씩 해요삽삽 어? 가능? 음, 자 끝에 포가나 박스 포가나. 검사 검사 피 하나. 이거게? 어 좋았다 좋았다. 응? 눈 끝방 끝방 아, 너무. 너무. 똑같아. 아, 너무. 아, 같 아, 너무. 아, 아, 너이 아, 아, 너무. 야그럼 아, 너무. 네나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웃음> 아아이아아비 아, 아. 응. 아, 어, 맞다. 아, 하이트 데요네 파파 파! 파 p a p 단 대피! p a I'm sure. I'm getting. I'm g 보 t 보 i 보 g 보 m 보나이 t 와우 g I'm getting. I'm 아~~ 방한대~~ 아~~ 방한다 헬~~ 아님이라죠 아이고 저도 좀 방송할 때 다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나온거죠 나이타 네. 자, 두 가자. 자, 두 가자. 아, 어, 술 먹었다. 배드로프, 배드로프 가자. 와, 나도 알 많어. 나온 것 같아. 어, 알한번 갈아주시고. 아, 어이구야. 자, 포가나 삥치고 들어갈게요. 포가나. 일어나. 하나, 하나, 하나 더. 하나 더. 범 끝. 범 끝은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가도 돼. 자, 샷두 개, 덕, 덕, 덕. 와, 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개비, 들쌤들쌤들오필어 아, 이제. 헤드 두 방은 죽긴 해요. 대표 아닌 같은데. 그치, 그니까 음, 그럴 수도 있다. 겠나총쏠땐 아, 모르지 잘. 음, 음, 음. 아, 요거 살짝 이겼어 해야 될것 같은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잠깐만 일단 미션 성공. 오케이, 나이스. 미션 나이스. 자 일단 개보름이 미션 성공. 콩이 화이팅.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 천천히 하면 돼. 아, 아 가비. 아군이 퇴배하였습니다. 아담이 어, 여신적 부담이 심한 것 같네. 아 이제 언급아야 안해지 그냥 조용히 해야지 음, 조용히 하면 어... 언제가 그죠? 되겠죠? 흠흠 <웃음> 흐흠 <웃음> 어, 살짝 느껴지나? 살짝 미션의 어떤 부담이? <웃음> 아이고 <웃음> 300개 감사합니다 오케이 <웃음> 감사합니다 짠 <웃음> 응? 수나님 300개인데? 나이있다 역시 개모령님 <웃음> 역시. 역시 사실상 줌마 <웃음> 챙겨주시려고 또 아주 어, 해잠시가서이다오왜나 아, 해, 아, 중보러 가실까요? 야! 아, 아, 몸빵할게 통화 가자. 아 글쎄님 몸빵 하신대 <웃음> 어 아, 가자 가자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다먹었다 오케이 마지막 킬 몸빵했다 나이스! 글쌍님 나이스 오 얼마 안남았다 되겠는데? 잘하 <목소리> <웃음> 아이고 개보랭이3만원은감사다 나이스 우리 역시 약속의 사나이 아 이거 습하지오 30캐 미션인데 이거 혼자 하겠는데요? <목소리> 나이스 아따 갈게어눈접히하아아 나이스 콩이 괴무가 너무 갑까이다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스나이배나배스배배배배물나나스이스 굿굿. 아 북구역 네. 아, 돌격로바꿨하어안 되는데? 박제 때면 안 되잖아. <웃음> 어씨 나도 거만 갈래. 어, 이 사람도 거만 간다. 개리는나 있다. 내친구야 40개 가아는 꿈이고요. 아, 아 폭을 안 죽었구나. 아웃던데 바다비야. 이두게 아, 눈 끝박이랑 눈박이 다 녹아. 톡이 안 좋았어. 무슨 명이더라? 톡이 얼마안 남았다. 이제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저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서 거울배 조심해야 돼. 거울배?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물드가한거 같은데, 어, 가자, 가자, 가자. 오래 가자. 나도 뭐 많이. 오래. 계단 가자 너.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양 어? 어? 이거 양 죽여. 미션 완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래와 이거 글세 형님. 디펜스. <웃음> 이번에 중공 미는 건 막아봐야겠다. 이거 중계서 미는 거죠. 슈퍼 노들빙. 할 소류면 개퀴 노리핑 한노리핀 두개 노리핀 두개 콩하 두개 어 없는데? 어 어어어 지금 어. 뭐야? 안돼 에이 이러면, 이러면 그냥 범스나 범스나 다 이거 가복 공 중간 같은데? 응. 가버렸. 오타이 아, 오, 다행이다. 아하, 아깝다. 아, 시한 개당 1킬이 혹시 안 되나요?